안녕하세요. 파요생의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삼겹살 볶음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그야스이 영상 올리고 처음으로 요리를 하는 영상이죠. 네, 그래서 아마 요리를 겁나 대충 할 겁니다. 왜냐고요? 집에서 전 자취를 하기 때문이죠. 자취생들을 위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겁나 대충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리 재료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재료 자체를 그냥 중간중간에 따로따로 소개해 드리면서 할거예요 재료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 조절 좀 하고 일단 양파를 먼저 썰어 줍시다 양파를 이렇게 반 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썰어 줍니다 칼이 어느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썰수 있는데 안,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써세요 괜히 이거 따라 하신다고 빨리 썰다가 손가락 나가면 그게 더 위험해요 아접시남안준비하 잠시만요 접시를 안준비 아, 그리고 영상 보시다 보면 이제 살 불편해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야너 손목시계 왜안 빼냐? 이런 식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집에 사기 때문에 저는 요리사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버섯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버섯은 씹는 맛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크게 썰거든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버섯 같은 경우에는 크게 크게 이렇게 썰어주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난좀 씹는 식감보다는 조금 한입에 먹는게 좋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한반 정도 썰어주시거나 4분의 1 정도 썰어주시는게 좋고요 뭐 저도 4분의 1 정도 썰어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정식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대충 정식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대충 가공은 대충 뭐해 놓고 이렇게 썰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썰어 주셔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지금 도마가 작죠 이유가 뭐냐면 집에사고 있기 때문인데요 집에서 고 있어가지고 이 영상도 아마 한 20분 넘게 길게 깰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요리 영상은 편집을 안한 지가 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리 영상 편집을 안한 지가 조금 오래 돼가지고 아마 요리는 꾸준히 했어요. 요리는 꾸준히 했는데 요리 영상 올리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요리 영상 이거 올리면 그대로 한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다음에 중요한 거. 그다음에 향신채를 여기 앞에 아까 좀더 있던 고추 끝나날 잘라 주시고 요거를 당단 그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당단크기로 그 잘라주시고 파도 파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계실텐데 집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써서 그래요 집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들고 왔어가지고 파 모양이 있다고 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요리장에 들가보죠 자, 화면이 바뀌었죠? 여기서 이제 불을 켜주고, 불을 켜주고, 뭐, 여기서 삼겹살 몇백 그램이니 뭐니 하면 이제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서 저도 귀찮거든요. 저도 귀찮아서 그냥 몇백 그램이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한개 됐, 그냥 한 봉지 다 떼어 넣을 거예요한 봉지 다 떼어 넣을 거라서 열을 충분히 올려주세요 열을 충분히 올려주시고 한 분기 한번 켜고 열을 충분히 올려주세요 열을 충분히 열을 충분히 올려가지고 열을 충분히 그냥 연기가 풀풀 날 때까지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넣는 순간 온도가 확 낮아져가지고 온도가 확 낮아져서 이제 뽑는 게 나중에 힘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볶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연기가 솔솔 나고 있거든요 요때 지금 그냥 요거를 그냥 전부 다 지금 많아서 이 넘치는데 아좀 많네 좀 심하게 많네요 뭐 어차피 많아도 어차피 이거는 수축을 하니까 얘 이렇게 다오면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냥 꾹꾹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부피가 알아서 서 이제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그리고 한 번씩 이렇휘저주면 자연스럽게 부피가 줄어듭니다. 부피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아까는 부피가 그렇게 컸는데. 지 푸피가 다시 이렇게 팍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대패 삼겹살을 녹여야 역시 이게 아마 한 2인분, 4인분 정도 될 거예요. 한 2, 3인분 정도 될 건데, 어, 겨우 2, 3인분 밖에 안 돼요. 이 양, 겨우 이 양이 2, 3인분 밖에 안 되고 해서 이제 여기서 기름을 좀 빼줘야 돼요. 기름 어차피 쭉쭉 빠질 거거든요. 대패 삼겹살이 기름이 잘 빠져요. 잘 빠져서 이제 기름을 아 빠지게 될 텐데 계속 볶아주면서 이제 기름을 빼주면 돼요. 부피가 확 줄었죠? 아까는보다 부피 한3분의1 정도 확 줄어버렸죠? 이제 여기서, 어, 기름이 조금 빠졌다 싶으면 이제, 황신체를 넣어요. 요거, 넣어버리고, 여기서 살짝 볶아줘야 돼요. 여기서 살짝 오래 볶아줘야 되는데, 여기 요 매운맛이랑 여기 파에 있는 맛이, 이제 여기서 틈며들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파가 솔직히 조금 부족하거든요? 파는 제가 넣은 것보다 한두 배는 더 넣어주셔야 돼요, 원래. 집에 제가 파가 없어가지고 이만큼밖에 못 넣었는데 원래 이것보다 두 배는 더 넣어주셔야 돼요. 원래 이것보다 한두 배는 더 넣어주셔야 되고요. 원래 이것보다 파는 두 배를 더 넣어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양파랑 이런 것들을 넣으면 양이 좀 많아질 텐데, 이거는 어차피 양파랑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고기가 주잖아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고기 양만 생각하세요. <웃음> 어차피 고기만, 고기만 골라 먹을 거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을 묻히기 위해서인데 불이 안 묻혀지네요. 아. 이제 여기서 소금이랑 후추를 뿌려줘야 되거든요. 소금을 좀 허물스럽게 쓸게요. 소금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후추도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볶아주면 됩니다. 소다가 많이 뿌린 것처럼 보여도 이게 은근히 많이 덜 뿌린 거거든요. 덜 뿌린 거여 가지고 전체적인 간에 보면 아마 좀싱거울 거예요. 근데 이거 싱거운 걸 어떻게 잡느냐? 좀 기다려 보세요. 이제 얼어서 볶아서 쓰면 야채를 몽땅 떼려 넣을 차례이에요. 야채를 몽땅 떼려 넣고. 또 볶아줍니다 여기서 또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텐데 원래는 역시 그 뭐요 원래는 여기 그 버섯부터 넣고 버섯부터 넣고 양파를 넣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귀찮기 때문에 자취생들 하면 귀찮은거 딱 질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때려넣고 볶아버린다 이제 여기서 뭘뭐 넣어주냐 굴소스를 넣어줍니다 굴소스는 대략 여기에다가 하나 둘셋넷 넷. 대략 요만큼? 대량 요만큼 넣어 주시면 돼요 뭐 기호에 맞게 좀더 넣어 주셔야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굴소스 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굴소스가 좀 짜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넣어 주는 편이 좋아요 저는 고기의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덜 넣는 편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간장 간장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엿 문엿, 물엿도 한 요만큼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볶아주면 돼요 열심히 볶아주다가 이제 중간에 와서 한번 봐야겠죠? 와서 한번 먹을게요. 음.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딱 됐어요. 이제 이러고 야채들이 숨을 죽일 때까지만 조금만 더 볶아주면 됩니다 네 이걸로 끝되 간단하게 자취 요리가 완성되었거든요 오늘의 파요생은 여기까지이고 나중에 뭐 조금 더파요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간단해서 솔직히 재료 한네가지만으로 지금 만든 건데 뭐 소스 빼고 재료 한네가지만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앞으로 파요생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첫 영상이라도 조금 스타일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저번 작년때, 재작년때? 재작년 이제 요리 영상이나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 말도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아마 파요생 시리즈는 계속될 거고요 어, 요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안녕!